야 마늘이야 알로에야 <웃음> 네, 보다가 첨봐 제가 봤는데 진짜 알로에 같은 이만해요 막 아, 거의 알로에 입었네요 알로에처럼 <웃음> <있도록, 웃음> 그죠? 아. 네. 마늘이 아니야 아, 내가 0을 때는 백프로 수용성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도 있지만 구형성도 많이 섞여져 있는 거죠. 람비료를 썼거든요 예, 예. 어, 예. <웃음> 람비료를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오고 난 뒤에 가보면 예.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잘안잘안 잘안 녹죠 예, 예. 예, 특히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이게 잎 사이에 이렇게 비료가 앉아 있어버리면 계속 그 비료분 자체가 줄기를 타고 그 몸통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렇게 마늘 쪽이, 한쪽이 무른다든지 아니면 뻥마늘, 벌마늘 되는 그럴 확률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셔서 어 비가 온다든지 했었을 때 바로 다 녹아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라든지 그 다음 그 저장성, 품질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저번에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어, 이게 슈퍼추비 녹힌 물. 네. 전혀 찌꺼기라든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맑네, 맑어. 네, 예, 그냥 맑은 물이죠. 녹으면. 요거 저번에 그 파란 비료. 파란 비료. 네, 예, 사용했던 비료가 이제 요렇게 밑에 깔아 앉아 있는 겁니다. 100% 수용성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도 있지만 구형성도 많이 섞여져 있는 거죠. 어떤 게 지금 추비로서는 좋은 건가요? 음, 100% 수용성 식물이 10kg를 주면 10kg를 다 먹을 수 있는 수용성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에 굴 봉지에 들어있는 굴은 그냥 그대로 다 먹으면 되죠 근데 요거는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웃음> 하셨어요? 아 경북 김천이요. 김천에서 여기까지? 네. 슈퍼추비 와도 싫어? 예. 아. <웃음> 저 1월달에 주문했어요. 1월에 주문하셨어요? 네. <웃음> 어 근데 지금 어디 어떤 작물을 쓰실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양파하고 그 다음에 감자 조금 심은 거랑 뭐 이것저것 고추하고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아, 이 슈퍼추비가 기존 그 추비보다 좋은 게 뭔가요? 일단은 앞전에는 스마트 썼었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웃음> 뭐 어르신들 말로는 내가 농사 지어서 뭐 비료값이랑 종작값을다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작년에는 요소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저기 뭐야 녹김병이좀 심하기 때문에 질소를 대량으로 쓰는건좀 그래서 다시 스마트로 갈까 하다가 마침 그 한국농사TV 보고 제가 지금 일로 바꿨습니다. 아, 후회는 안 하십니까? 네. <웃음> 가성비가 있는데 후회할 평분 없지 싶은데요. 아, 그 가성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 대비해서 스마트가 거의 지금 35,000대니까 거의 반? 반 가격에 그쵸. 그만한 가성비가 있다? 네. 아. 이게 수용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 물에 잘 녹는다는 거네 그게 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어... 기존에 제가 작년에는 마지막에 앵케를 뿌렸었는데 네 거의 덩어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 껍질이 그렇죠 이거를 <웃음> 해서... 싹 녹아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의성서요. 의성에서. 어. 요거 지금 60개 시를 음. 싣고 하시는거죠? 네. 예. 아.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왜가져가셨는지 유튜브에서 우연히, 우연히 보다 보니까 예. 슈퍼농. 부요 앞번에 이제 1월달인가 2월달. 인가 예. 그때 이제 비 한번 주문 받았었어요. 그때 한번 신청하려고 다 기한 놓쳤거든요. <웃음> 아 그래. 그땐 놓치셨고? 아, 아그 요거는 요건 꼭한번 쳐와야 겠다 싶어서 아. <웃음> 그때 놓친 비료가 SM팜이죠? 네, SM팜이요. 기비. 요거는 추비. 요거는 안 놓치시고 가지고 오셨네. 예예. 그, 그거는 이제 원효성 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네. 쓸수 있다. 그, 그 내년은 꼭한번 써보려고요. 아, 내년에 쓰신다. 음. 아. 그, 예. 그 요거를 지금 어디다 쓰실 거예요? 마늘에 쓰실 겁니다. 마늘? 음. 야, 마늘 한비 그, 요, 번에조비를한번 줬는데, 네. 그때 뿌리려고, 그때, 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예. 예. 다른 거 뿌리셨고, 아, 예. 요번엔 요거 뿌리시겠다. 아, 아, 아. 어떻게 슈퍼농부를 예. 그 유튜브에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예. 하셨요 처음 봤는데도 굉장히 친근감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미 한번몇번 배웠기 때문에. 아, TV로 봤기 때문에 아, 예, 예. 친근감이 있다? 아, 예. 아. 뭐, 낯선 사람 같지 않고. 아, 낯선 사람 같지 않고. 예. 뭐 연예인 보듯이. 예, 예. <웃음> 예? <웃음> 이거 쓰시면 음, 네. 어디에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전 아직 기농해가지 농사짓는지 그로 오래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음. 뭐잘 되겠죠. <웃음> 슈퍼농구만큼안 되더라도 네. 뭐 따라하다고 막잘안 어. 되겠습니까? 저기 마늘밭을 어. 보셨는데 어. 어떠세요? 마늘이 우리 그전 한정인데 여기하고는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그래, 일단. 마늘 두께, 이제, 내려서 한 개, 만져봤는데, 네. 마늘 두께 엄청 두껍네요. 아, 마늘이 두껍다? 어, 어. 어. 그 마늘 또 싱싱하고 크고, 어. 어. 우리 한정만늘은 아직까지 저 정도 크긴 안 되고. 아, 그래요? 어. 그래. 음. 다 자라더라도 저 정도 크긴 안될것 같아요. 다 자라더라도? 어. 어. 여긴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자라려면.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와. 야 마늘이야, 알로에야. <웃음> 네? 보다가 첨봐 제가 봤는데 진짜 알로, 이만해요? 막. 아, 거의 알로 입었네요. 알로 입럼 그죠? 바늘이 아. 네. 아니야. 아, 아, 아. 내가 봤을 때는. 튼튼하면서 잎색이진 녹색을 띠면서 성장하는 게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걸 액비로도 줄수 있다? 네, 액비로도 줄수 있습니다. 관주, 고추라든지 이렇게 하우스 장문 하는데 관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어, 면살 나중에 영양제 같은 게뭐 좋은 게 없다 싶을 때는 1000L에 1kg, 2000L 통에 그2 k g 사용하셔가지고 연면 음. 살포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농약 칠때 보통 이거 농약 봐서 그 영양제를 주고 됩니다 비싸잖아요 아, 네. 그거 이제 섞어 치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대신에 이거 우리가 아직 농약 아직 한 번도 안 쳤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요번에 이달 한 말경에 한칠 건데 칠때 네. 이거 섞어 와서 쳐볼게요 섞어 갖고 칠셔도 상 무관합니다 자, <웃음> 집가시죠 <웃음> 네. 하늘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비료가 도착했거든요 네. 오늘 비료가 도착해서 근처에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 막 비가 온다 하니까 마음이 급하셔서 계속 오시네요 음. 아직도 오늘 몇분더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웃음> 이제 준비할 시기가 돼가지고 네. 왔죠 아... 마늘에? 마늘에 예. 하실 거아요 마늘에요 예. 한지영 마늘 이게 다른 축비보다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용성이고 질산태니까 이제 빨리 흡수를 하니까 어... 예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어... 어떻게 슈퍼, 농부가 슈퍼추비를잘 만든 것 같습니까? <웃음> 예잘 만들었어요 <웃음> 남들은 비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예 어... 내용물 보면? 예 한 말씀 주세요. <웃음> <웃음> 또 항상 고맙죠. 이 추비를 또, 이렇게 비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공급해주시니까, 우린 너무나 좋죠. <웃음> <웃음> 제가 제 농사 잘 지으려고 이렇게 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료들이 가서, 그, 전국에 계신 농가 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최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웃음> 사용해보시면, 일반, 기존 쓰시던 다른 이런 그 고용성 NK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00% 수용성 써보시면 비 오고 나서 한 햇볕 나고 한 이틀, 3일, 3일에서 한 4일 정도 지나면은 하면딱 비료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딱 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질산태 질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가장 그거 한게 저도 이제 바람 비료를 썼거든요. 바람 비료를 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가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잘안잘안 잘안 녹죠 예, 예. 네, 특히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이게 잎 사이에 이렇게 비료가 앉아 있어버리면 네. 계속 그 비료분 자체가 줄기를 타고 그 몸통으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렇게 마늘 쪽이 한 쪽이 무른다든지 아니면 뻥 마늘, 벌마늘 벌 되는 그럴 확률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셔서 어 비가 온다든지 했었을 때 바로 다 녹아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효과라든지, 그 다음 그 저장성, 품질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기존 복합 비료 썼는 거랑, 예예. 그, SM팜 썼는 거랑 예예. 차이가 나요, 많이? 네, 항상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올해는 또 처음으로, 예. 또 유황도 또좀 썼거든요. 그래, 지금 좀 작황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올해 마늘 시세 엄청 좋을 것 같으니까 아, 잘 키우시면.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네. 기대가 큽니다. 예, 정말. 올해 농사 잘 지으시면 아마 마늘 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박 나이 드실요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좋다면, 예. 지금 저희들도 저희 동네에 지금 그 사곡면에 예. 젊은 사람들끼리 지금 계속 회의하고 하는데 예. 이제는 진짜로 뭐 옛날 방식이 아닌 예. 요즘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 완효성 비료라든지 아니면 질산태 비료라든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 지금 회의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집을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웃음> 내년 되면 전부 다들 이제 많이 또 예, 예. 사용하시려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 이제 공동 구매도 다 계획하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 완효성 비료가 일반 복합 비료보다 조금 비싸고, 여기 질산태 질소라서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싸지만, 마늘 시세 비쌀 때 평당 1kg 더 생산하면, 네. 이 비료 가격은 돈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200평 같으면 뭐 4,000원 간다 그러면, 80만원 더 벌어 버리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 10만원 더 들어가면 충분하게 맞아요. 하고 남는데 그리고 또 마늘은 또 저장용 그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추비가 일반 칼슘 더가는 추비를 사용했었을 때랑 그냥 일반 NK만 사용했을 때랑은 저장성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해보시면 그렇죠. 올해 한번 딱 해보시면 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we go.